이게 절친이라서 음. 아주 싼 가격으로 어디에서도 중국 가서도 살수 없는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싼다, 싼 가격은 없습니다. 지금 아 우리 오 감독이 친구를 잘 둬가지고 우리가 호강하게 생겼어요. 지난 겨울 저의 친구를 통해서 명주 이불을 소개해드렸죠. 절친이란 명목으로 명주 이불 200채를 뺏어왔는데요. 이틀만에 솔다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슈퍼싱글의 경우 모두 완판이 되면서 구독자님께 엄청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저를 당장이라도 비행기 태워서 중국으로 보낼 기세였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로 힘든데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특등급, 1등급, 합격품 해가지고 네 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특등급입니다. 중국하면 아직도 저가상품, 저질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크만큼은 전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섬유는 순도 높은 단백질 지파체로 같은 굵기의 강철섬만큼 강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친구에게 급히 SOS를 쳐서 또다시 슈퍼싱글 200채를 구해왔습니다. 땀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면보다 1.3, 1, 1 5배 뛰어나는 흡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운 계절에도 몸이 끈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근데 다만 야매주부 앱을 다운 받으시면 오늘 다른 분보다6천원이나더 싸게 산다는 거를 1.5 k g 입니다 지금 계속 가입이 들어오고 이 주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흘났네내 얘기도 안 듣고 우선에 구입 하시는 것같아 <웃음> 얘기 좀 듣고 가서 <웃음> 나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웃음> 그래서 1월 24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다시 게재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합니다 구정이 코앞이라 하루에도 완판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라이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야메주부 오비건 샴푸 혹은 트리트먼트 500ml를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매방법은 야메주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나옵니다.